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도 간에 말씀 안에서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발걸음 한 영혼도 헛된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에 푹 빠져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자, 여기서 설교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또 사실 뭐 이렇게 두 교회가 이렇게 연합으로 또두달 정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허락해 주신 에덴 개혁장로교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교인들도 또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감사드리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지금 60한 2편 정도까지 해서 지금 10장이 끝나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주 동안 이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만 이렇게 좀몇개 이렇게 쭉 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로마서가 사실 되게 쉽지가. 안 쳐?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분이신데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한 8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로마서를 쭉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그의 조수였던 더디오의 손을 빌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뭐 AD 한 57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는 요 어, 뭐 바울의 복음서 성경 중에 성경 뭐 성경의 다이아몬드, 기독교 신앙의 정수,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뭐 이런 별명들을 가진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 로마서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기독교의 핵심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실체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종교개혁에 대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쭉다 아마 배워보셨겠지만 어, 뭐 대표적인 인물로 따지면 어, 성 어거스틴이겠죠 354년경에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뭐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뭐 이런 노래소리를 듣고서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던 중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뭐그 중간의 내용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역을 위하여 육신의를 도마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또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가 독일의 수도승이자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누구죠? 마틴 루터, 네, 다 아시는 네, 마틴 루터가 그래요 마틴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행위구원론을 배우면서 신앙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뉴욕 메나탄 리디머 장르교회 단임 목사인 팀켈러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도 불리는 분이에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쓴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다 루터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또 실패하도록 내버려주시는 하나님이 점점 싫어졌다 하지만 그후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마침내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이라 다 외우고 계세요? 아, 수준이 너무 좋으셔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로마서 일장 1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존 칼빈 또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죠. 이존 칼빈이 쓴 로마서 주석에 이렇게 그가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히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게 해 주는 입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장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뭐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개와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8주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쭉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보면 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네, 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성도의 삶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은 내용 같은데 순서 바꾸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펠라기우스와 그리고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이게 완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따 좀더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틴 루터가 온전한 복음에 눈을 뜨게 했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16절과 17절 그리고 칼빈이 말한 이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 해준 구절입니다 이 짧은 오늘 본문 구절에는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한그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란 자랑이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죠. 16절 앞부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복음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항상 자신있게 소개하고 싶은 자랑거리라는 뜻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나의 자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랑으로 여겼다는 말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뭐냐면요, 복음을 단순히 자신을 구원해준 일회용 구원 티켓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나의 자랑이다. 그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심년 가운데, 자기 모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함께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세상의 것들, 혈통과 학벌과 지식과 명예,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아요. 이런 것들에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것들에 자랑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리포스 3장에서 이런 것들 뭘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하찮다라고 여기는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복음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것이다. 나의 자랑거리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프린트물에 있나요? 한번 보게 제가 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뒷부분은 내가 세상과 이제는 남남이 되어졌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여기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 세상과 남남이 되고 나니 내 안에 자랑할 건 결코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거죠 복음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말해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선포하고 싶었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멸류관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랑거리십니까? 이거 대답하기 되게 힘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지 아니면 자랑거리로 여기는 자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한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가 진단 한번 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머뭇머뭇거리느냐 아니면 신이 나서 막 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막 이렇게 하느냐를 보면 자랑거리로 여기느냐 아니냐를 알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모임에서 복음에 그러니까 친교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친교실에서 딱 이렇게 있으면서 어, 이한 테이블에서 막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거기 신이 나서 동참해서 같이 막 떠들어대느냐 아니면 슬그머니 다른 테이블로 가느냐 이거 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소개할 때 보너스 패키지를 끼워서 소개하느냐 아니면 복음 하나로 승부를 거느냐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짜 제품 광고할 때 많이 따라오는 게 뭡니까? 보너스죠? 뭐 여기서 잠깐 뭐 5분 안에 주문하시면 뭐가 몇 개, 뭐가 몇개 그러면서 빨리 주문하세요. 이거 뭡니까? 그 제품에 자신이 없을 때나 다른 패키지들을 끼 보너스를 끼워 넣는 거예요. 보금에 자신 있으면 보금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거리면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죠 네. 아멘 아멘 다른 거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에, 교회 나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일들이 좋아집니다 앞으로야 세상에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미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랑거리십니까? 아님 부끄러운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영원한 자랑이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1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바울은 지금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한 영혼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그런 능력 무덤 속에서 잠자가 있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 능력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을 일도록 인도하신 그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한 문장 속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는 이한 문장 속에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죠.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상태가 믿음의 결핍 상태, 즉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 칼빈의 오대 교리 출립의 첫 번째가 이거죠. 전적 타락.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거예요. 전적 타락.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또한 이 전적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전적 타락의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거룩한 상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순종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명령에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무죄의 상태, 거룩의 상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라 거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 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요 무죄의 상태, 거룩의 상태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될걸 먹고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 순간부터 이제 무죄의 상태, 거룩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죄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의 악으로 인해 사망이 온 인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자범죄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 거죠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전적 타락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원죄의 열매들인 이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유지 박탈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인간의 자력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스스로 율법 완성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무죄의 상태 거룩의 상태를 회복하고 구원을 성취하라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력으로는 너희들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의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요 전적 타락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야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 아 죄가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근데그 죄악 속에 갇혀있는 그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 받자가 아니라 율법 잘 지켜서 축복 받자가 아니라 율법 잘 지켜 나아가는 가운데에 아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할 죄인이구나 전적 타락의 산물인걸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미니안 주의자들 뭐 팔레기우스 어, 다 공부하셨죠 팔레기우스 알미니안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들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행위구원을 제가 비성경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아주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5대 핵심,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뭐요? 믿음, 오, 그리고 오직 그,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영, 영광. 예. 그죠? 율법주의자들은 이, 이게, 이게 다, 이거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다 배우셨죠? 이 구원원에 있어서 율법주의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성취하고 구원을 지키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그 다음에 지키고 그거이 성취하고 얻는 것은 나의 몫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들을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시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들을 두어서 지키기 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너희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 그룹과 불칼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되찾아오라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하면 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길을 창조주가 막은 길을 피전물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어떻게 그걸 해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갖지 말라고 막아 놓으신 보호하신 생명나무를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가서 그거를 따 먹습니까? 생명나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 전적탈의 상, 상태를 사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의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나 어떻게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품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언제 이거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첫사랑의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전적탈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는 법 없이도 살수 있다. 나는 선하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 이룰 수 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지금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이다. 나의 삶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라 여기는 분들 믿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아직도 그 능력, 그 은혜 제대로 경험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예수님 만나면 그런 소리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천국서만 갖게 된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한번 지켜볼까요? 하나님 잠깐 쉬고 계실래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와요?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율법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 중심의 성경 해석은 나 중심의 성경 해석이고 나 중심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근데 예수 중심의 성경 해석은 누구 중심에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신앙생활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율법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래도 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교회 제발 좀 나오지 마라 제발 오늘 같은 날은 딴데좀 놀러 가라 그래도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 안 읽어도 된다 해도 성경 책 피게 되는 거고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그 강의 세미나 그거 좋으셨어요? 하나님에게 미치신 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웃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어떻게 구원의 그 말씀들을 이루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나 이거 들으니까 재밌는 거지 이거 하나님 은혜 사랑 없으면 얼마나 졸린 건데요 이거 전적 타랑뭐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지루한 건데요 말씀 전하는 저도 지루해요 <웃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웃음> 예. 하나님 문혜 모르면 정말 지루한 게 교리 성경이에요 예화나 간증 이런 거는 즐겁죠 그죠? 그런 죠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좀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 같이 낱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처럼요 율법주의자들은 성경 놓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예.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보금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죠? 죽도록 사랑하고 동병상년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전적 타락의 진짜 대표적인 저 남편 저 아내 저 아이들 저 이웃들 그들이 바로 나였으니까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컴패션 아닙니까 컴패션 그죠? 첫 번째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전적 타락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 뿐이다. 오직 믿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그데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조금 제가 스킵을 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쯤 되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그럼 목사님 저도 구원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생각하시는 동안 땀을 좀 닦고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개혁주의적, 성경적 답은 뭘까요? 답이 없다. 네,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자들이 답을 제시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 답이 없어요. 개혁주의는. 물론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믿음이 생기는 건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사옵나이까라고 그러니까 빛이 비춘다고 해서 모두가 다그 빛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죠그 오직 주께 영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원 받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방법도 능력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 한 가지가 있다면 저도 구원받고 싶은데요라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라는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그 구원을 실제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 구원자라고 여겨지는 그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없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벌써 사랑이라는 싹은 그 마음에 싹튼 거고 이 질문은 이 마음에 싹튼 사랑 저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삶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는 이 마음 안에 벌써 뭐가 생겼다는 라 증거가 될수 있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라 증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소식은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이곳에 아직까지 예수님 못 믿고 계시는 분들,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난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 받으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에 그 소망 누리며 기쁨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내가 믿게 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늘 이 시간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쳐서 내 마음 문을 여시고 그 믿음 주셔서 안 보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순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 세 번째, 구원의 대상은 제한적이다. 제한속죄. 칼빈의 5대 교리 중세 번째예요. Limited Atonement이라고 영어에는 되어져 있는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제한적 구원의 은혜, 제한속죄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만인구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아무에게나 무제한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눈물을 감격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구원의 보혈이 이 세상을 다 덮을 만큼 충분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그 보혈의 은혜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사람들만 오직 믿게 되는 사람들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한적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 대단해서 뭐 잘나서 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단하지 않았던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이고요 마가다라빵의 120명만 선택하셔서 제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제한선택, 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받은 내가 선택한 백성들 너희들에게만 주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 알것과 쭉정이 나쁜 땅과 좋은 땅 이렇게 나누어지죠 창세기도 첫 셋째 날은 어떻게 돼요? 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위의 물과 아래물이 나누어지고 바다와 땅이 나누어지죠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뿐 아니라 제한적 구원의 은혜를 극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결론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긴 17장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벌써 가르시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한적 구원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제한적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구원의 대상은 제한적이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뭐 짧은 구절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은 바울의 영원한 자랑거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안에는 전적 타락과 오직 믿음 제한 속죄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요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로 거듭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 드러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이 깨달았으니까 그 자랑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거 전하고 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도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잠깐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나 같은 죄인 무엇이 그리 좋으시다고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무너지는 이 죄인 뭐가 이쁘시다고 아직도 그손 놓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극률이 여겨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에 은혜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만 의지하며 이 세상에 복음의 빛 비추며 살아가는 한 줄기 작은 빛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